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Pain Scream Killings라는 게임이고요. 자유도가 높다고 해서 재밌다곤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얼마나이 게임을 깰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안경도 제가 준비를 좀 해주었고요. 예. 아, 세이브가 자동으로 되는구나. 어우, 좋네요. You and my s i m h e I hope it didn't interfere with your weekend plan. Anyway, he told me to call you and tell you about it. 미 얘기 사건이군요. 네, 순정훈님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네, 요런. 네. 어, 벌써부터 뭐가 나왔죠? 자, 하워드 타임즈 누가 비비안 로버트를 사라 했을까 제가 이럴 줄 알고 노트랑 아, 볼펜을 좀 준비를 해뒀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자 누가 죽였고 범인 동기는 무엇이고 흉기가 뭘까 표지에 게재할 사진을 제출할 것아 저는 기자인가봐요 네. 카메라 잊지말것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아 ES, ESC Welcome to p a i n s c r e e t 인데 population zero 음. 아무도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아아아 아, 안돼 안돼 어 이렇게 나가면은 어, 엔딩이네요 예자 여기가 바로 아 페인스크립 예 아, 발음이 정말 좋았고요 근데 이게 제가 타고 온 차인 것 같아요 차를 사용할 수아 있... 엔딩이 바로 엔딩이 나와버리고 자 파출소입니다 창문에 메모 어 주민이 되는군요 예 아 이렇게 뮤지게이트 코드 주민하고 컴퓨터 카메라 뭐죠? 아 C C에서 아하 이렇게 게임 쓸수 있고 이거 적어놔야 되겠다. 자 이번 게임 굉장히 필기가 중요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들어가볼까요? 음. 약간 이런 추리 게임 특징이 어, 이 상호작용이 되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안되는데 어, 키면은.. 어 밝아지고요 아끌 수도 있고 음. 일단은 어, 이렇게 <웃음> 쓰레기장이.. 어? 어이 어. 열어보고 다시 이 뒤에는 없나 아무것도? 그냥 밀어버리는군요 예자 어쨌든 어 문이 잠겨있는데 뭐가 있나 여기?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둡지? 아잘 보이네요 이제 예 여기 라이트가 다 나갔고요 요거 어, 스위치가 자꾸 여기는 어여기 나오는군요 어 좋네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인스크립이기에서 이것도 한번 또 정확하게 적어놔야 좋다 카메라로 해서 그렇지 이거 다 찍어둡니다 카메라로 아 찍을 필요가 없었군요 아 좋습니다 일단 찍은 파일이 이렇게 있다 예 그리고 오! 아, 손전 등. 아, F를 눌러서 넣고. L. 아! 아, 오 이거 뭐야? 이거 락스 아니야, 이거? 아, 청소 깔끔하네. 네, 이 게임 유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테이프와 책. 뭐, 딱히 다른 게 없네요. 예. <웃음> 자, 메모, 수많은 메모가 있죠? 문 카페 설마 이 주소까지 적어야 되나? 그건 아니겠죠? 음. 별 쓸데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자 요것도 좀 제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어, 조슈아 테일러 이 친구는 왜 실종이 되었을까요? 음. 공원에서 봤고 아동 실종 자. 그리고 레인강 건너서 있는 공원 근데 여기는 아무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걸 제가 적을 이유가 없긴 하지만은 뭐 어쨌든 그 근처에 뭔가 있지 않을까요 또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비안 로버츠 어? 어이 사람이 여기 적혀있군요 이 사람의 죽음을 제가 이제 밝혀내야 되는 건데 비비안 로버트 카리스마 커리어우먼 자 목이 메이네요 아 슬퍼서 그런건 아니고요 목감기가 조금 자 어쨌든 이분은 그 제임스 하워드가 도착해서 사망을 확인했고. 사망 확인했고 사망추정시간이 중요하네요 예. 자 그러면 세번째로 죽었네요 자 세번째 피해자란 말은 다르게 뭡니까 앞에 두명이 더 죽었다 이 두명이 누굴지 좀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 동네에서 유명했던 사람인가봐요. 네. 뭔가를 했던 사람인 것 같고. 비비안이 사망 한 사망 추정 시각. 11시부터 1시. 2시간 정도 그렇군요. 아, 추리시간 좀 길다고요. 죄송합니다. 빠르게 다른 단서로 넘어갈게요. 네. 어, 전호를 읽을 수 있네요. 아, 신문기사. 요렇게 아 이거 괜히 괜히 적었구요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메이징 티 네이처 그린 아, 하여튼 뭐차 종류 같고 이게 아마 요거지 않을까요 음 이거를 주문하면 라떼 한잔 야, 아마 여기서 티백도 파는 것 같아요 네 티백 오우 페인스크리 트리니티 교회의 신부 아들이 살해 용의자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죠 이 사람이 살해했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 목격자에 의하면 사건당해 이 사람 실시했는데 왜 어, 용의자? 왜 다른 이야기가 적혀있지 않을까 아 키가 있군요 데스크 데스크 키그 다음에 책 스토리 오브 토니? 톤? 아 토니가 아니라 톤티? 이게 뭔 책이지? 일단 모르겠고요플레쉬랑 비춰볼까요? 왠지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아무것도 없고요이 점프가 안되는게 조금 답답하긴 하네요 어우 편지가 있습니다 <웃음> 아니, 아, 이거 제방 아닙니다. 네. 제방 아니구요. 뉴 랜드 지구 보안서, 제임스 하워드에게. 제임스 하워드가 누구였지? 저기,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분인가? 라는 농담 해봤구요. 인사이동. 리처드 오코넬이라는 사람 윗사람인가봐요. 리처드 오코넬. 이 양반도 뭔가 약간 냄새가 조금 납니다. 예. 인사이동. 어디로 가라 그랬지? 그랜드 지구로. 98년 5월 14일부터 그랜드 지구. 영어로 써야 되겠다. 그랜드 지구. 자.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조금 있네요. 네. 어, 요거는 꽤 많은 게 있는데. 일단 안 열리네요. 그죠? 열쇠 구멍이나 뭐 락을 찾는다. 여긴 분실물이 있을 거고, 여기 문서가 있나봐요. 네, 자, 이거는 팩스. 전자레인지 안에 햇반을 하더라구요? <웃음> <웃음> <웃음> 아 아니에요 네햇반없고요 외국 게임입니다 네, 스티브는 앤의 코드야드 라는 곳에서 묶고 있다고 했죠? 안코 sure 네, <웃음> 코드야드 일단은 경찰서에 뭔가를 신고를 자주 하는 사람인가봐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스콧 브룩스라는 사람이 교회의 신부 아들인데 살해 용의자로 자 근데 이렇게 따지면 이미 용의자가 나온 것 같긴 한데 이대로 그냥 게임 엔딩은 볼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제가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레이크? 일단은 이게 동선 한번 볼까요? 실버레이크 어... 이 사람은 그 전까지 그러면 살아 뭐야 피해자가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범인 일본 사람 같다고요? <웃음> 아니 여기 다 외국인들밖에 없습니다. 예, 동양인 한 명도 안 나오고요. 어 일단 트리니티 교회가 여기 있고 실버레이크 거리가 여기 있으니까 아 벌써 어려운데요? 이게? 아... 좀 어렵긴 한데 일단 한번 써놓을게요 스콧 브록스 탐정이 원래 일기 쓰는 직업이냐고요? 아니죠 <웃음> 이렇게 하나하나 단서를 다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어쨌든 아, 지금 동선을 봤을 때 사망 추정 시각이 11시부터 새벽 1시인데 정말 어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메모도 화면에 띄워서 같이 보여달라고요? 아, 제가 메모를 하고 있는데, 글씨가 조금 개판, 갭한... 아, 아니, 네, 그래서, 저는 말로 좀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글씨 개호바라고요? 아. <웃음> 자, 어쨌든.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위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위치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네. 스피디한 진행을 위해서 이제 말 안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스콧 브룩스 사진이 무드님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요? <웃음> 아하 저널를 어떻게 보지? C 말고 아, 아, 아이를 누르면 소지품이구나 저는, 저는 여자네요 제이넷 켈리 예. 저는 저널리스트로 여기 와 있습니다 겉모습과 이름만 보고 성별 판단하는 거는 고정관념이라고요. <웃음> 자 어쩔 TV 네자 어쨌든 이분이 안타깝게 죽었고 스콧 브록스가아 이양반 왜 죽였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 이양반이 지금 용의자로 있었지만 살해에 관해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범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 길이 뭐 있을 것 같은데 어, 없네요 이차 타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안되나? 걸어댕겨야 되나 이거? 아니 열수 있잖아 나. 쓰다 어이 데스크 열쇠가 다른데? 데스크. 아 데스크구나 아, 죄송합니다 데스크가 여기 있는 거니까 아까 예스 이거거든요 지니어스 아 닫지 말고 어 있다 어또 새로운 정보가 나왔습니다 제임스 하워드 베인스 크릭 보안관 사무실 예 이렇게 음, 살인 보고서가 있네요 발견된 후 며칠 뒤 체포가 되었다 음. 아, 아까 그 백인 남성 스콧 브룩스가 저택에 북쪽 숲에 있었다 왜 곳곳에 있었을까 이게 11시 30분 하왜 그랬을까? 음, 큰소리가 들려서 스콧과 비비안이 비비안이 스콧의 고용인이었나 봐요. 네, 언쟁이 있었다. 왜 그런 언쟁이 있었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얘는 어떻게 어떻게 키를 아 있다? yes, 이게 아까 그 키인 것 같고, 이거 열 수. 오, yes. 뭐야 이게? 자 한번 볼게요. 95년 7월 30일에 어 일기네요. 대리 암투병 중인 완다. 어 이런 슬픈 이야기가. 어 이거는 그냥 자기 생각이고 인구 감소가 일어났다. 살해되고나서 6개월 왜살해됐나 동기 음. 왜 죽었을까? 이거 파출소 아저씨들도 모르면 이거는 내가 저널리스트인데 이걸 알 수가 있을까요? 병원도 폐쇄됐고 적절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렇구나 이 사람은 여기 토박이었구나 제임스 하워드의 이야기군요 그래서 이 인사이동이 나고 나서는 참 마음이 착잡했을 겁니다 바로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키를 얻어서 마을 안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그렇지 여기는 물이 물이 좀 더러운데 이거 수은이야 뭐야 어차피 뭐 관리 안 하니까 예. 아무도 안 사는 건가? 근데 좀 깨끗한데 생각보다 저기도 뭐가 있고 들어가나? 오! 아 들어갈 수 있구나 여기도 어디 어디부터 가야 되는데? 자유도가 높긴 한데 메일함이 있고요 6번.. 어? 잠깐만 4번 다음에 왜 5번이 없지? 4번, 6번 열수 있나요? 아! 이건 뭐야? 쓸데없는 거고요? 예좀 마을을 좀 돌아다니는 구경 좀 해볼게요 네 디스클레이머 노티스 애들이 노는 곳이니까 어른들이 나타나면 애들이 놀랄 수도 있다 어, 어 뭐야 이게? 아, 이게 뒤에 있구나 이가 한번 타볼까요? 아, 못 올라가나요? 여기 뒤에도 길이 좀 있습니다 아 근데 애들 노는데 이렇게 길이 음침하게 나있나 여기는? 뭐야 이게? 아 오두막이 있고요 오두막이 있고 오! 오! 이거 아까 그건가 보다 그죠? 아까 경찰서 있던 그거 같은데? 그죠?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찰서에서 봤던 그 사람 오두막이라는 단서가 나왔는데 근데 이두 사람이 위에서 들었다고 했으니까 패터슨의 아, 집을 고치다 이런거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 두 사람이 살던 이곳 아또 문이 잠겨있군요 그러면 어떻게 들었다는 얘기지? 오물이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의 키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들었다는 북쪽 숲이니까 지금 있는 곳이 여기거든요 우리가 여기 와서 어디야 파출소에서 건너서 여기인가 패불거리?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음.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여기서 들었다는 거는 북쪽 숲이니까 이쪽 방향인가? 어, 저기, 이쪽이 파출소 남쪽이니까. 사냥터가 여기인가 보다, 그러면. 맞네, 사냥터인가 보다. 그죠? 여긴 강이있고요 이게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이게 키를 집 근처에 두는 새 양반들이 있어요. 어디 창고 키도 잘 보면 이런데 숨겨져 있는 경우 많거든요 집 근처에서 시골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굳이 안 들고 댕겨요 물가에는 안 났을 것 같고 이런데 어디다가 숨겨놨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도어락 같은 거면 이런 데다 이렇게 써놓죠 남들 모르는 데다가 근데 안 보이는군요 네 커서를 한 번씩 이렇게 긁으면서 가면은 뭐 나오지 않을까요? 아, 여기 한국인이냐고요? <웃음> 죄송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여기 일단 사냥터, 어, 확인했고요. 사냥터는 일단 확인했고, 애들 놀이터인데, 굳이 굳이 있는 거? No alcohol, no drugs, no smoking, no weapon. 뭐야? <웃음> 아니, 애들 놀이터에 뭔 n 웨 weapon이? 예. 사건, 사고가 좀 많은 곳인가 보네요. 음, 이 녀석들. 퍼블릭 헌팅 에이리아 사냥터인데 사냥터 여기면 요 밑에인데 볼까요? 약도가 진짜 너무 약소하게 그려놔가지고 들어가지 말라고 돼있네요 어떻게 못 들어가나? 좀 비벼볼까요? 좀들어보내줘 아니 이거 넘어갈 수 있잖아 이 준법정신이 너무 철저해요 주인공이 쓰레기가 있는데, 여기 사람이 안 살았으니까, 음 쓰레기 다 썩어 갑니다. 지금 위치를 또 보면서 가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사냥터에 있으니까 패블거리, 이로 온것 같아요. 9번. 어? 어, 당연히 잠겨있고. 아, 이건 필요가 없고. 자, 일단은, 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단서가 너무... 큰걸준것 같기도 하고요. 저한테 패블거리 그렇죠. 이게 패블거리고 여기가 사소한 그 단서를 찾아야 이제 마지막에 가서 범인을 알 수가 있는 건데 어렵네요. 일단... 큰지막한데를 일단 가볼까요? 병원, 저택, 교회 이렇게 순으로 가야 되겠다 헬비거리에서 나와서 쭉 올라가면은 오케이 블랙파인 거리를 지나서 오케이 굿 병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병원 같죠? 예스! 되게 음침하게 생긴 건물입니다 조금은 무서울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자동 저장이 되는군요 뭔가 있는 곳인가 봅니다 아..냄새가 나요 아주 하스피탈 메인 엔트레스가 여기 아, 여기가 정문 출입구 그런 느낌이고 말안 듣죠 저는 바로 옆길 막혀있고 일단 옆길 다 막혀있고 어이 나무가 있고요 벤치에 뭐뭐 뭐 쪽지나 신문 같은 것도 없나? 저기, 어? 뭐야? 병원 밑에 사람이 떨어져 있었다는 걸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 누군가 죽었나? 병원에서 누군가가 투신을 했나보죠? 이거 한번 조사를 해보면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네 음. 그래요 일단 요거 요자리면은 근데 여기서는 안 죽고 여기 옥상에서 떨어졌나보네요 일단 창문이 다 막혀져있고 이 정신병원이 원래 다이런거예요 이거 일부러 느낌이 좀때리한데 여기 여기는 뭐 잡지가 꽂혀있었겠죠 자 데스크 어, 병원 기록이 있네요 그렇군요 브룩스가 스콧 브룩스 말고 마슈브룩스가 있어요 뭐 형제인가? 그런 느낌인가 보죠? 아니 뭐 좁은 마을 안에 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같은 성씨이면 은 가족관계인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긴 박스가 좀 있고 여긴 아무런 게 없군요 네 이것도 보살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어요 포스트잇, 메모지, 오우 그렇지 이거란 말이죠 제가 항상 누누 말씀드리지만 열쇠, 그런 것들은 꼭 어디다, 그 주변에다 둔단 말이에요 냉철한 시선 이 날카로운 그 어떤 아... 통찰력 음, 야무졌습니다 예. 주저 그만 떨라구요 아. <웃음> 알겠습니다 예. 교회 그 열쇠를 잃어버렸다면 아 잊어버렸다면? 그러면 교회 옆 화단 여기에 교회 키가 있군요 방송 끄고 여친 <웃음> 자 없습니다 네 자, 이거는 환자 뭐 기록같죠? 어 서류 환자 팔어저 그렇죠. 입주 스페이스 이게 굉장히 완다 테레사 제인 어, 파출소에서 봤던 트리샤가 여기 있고 테레사도 사냥터 오두막이 있던 분이랑 가까이 있는 분인데 이 사람 정신병원 헤럴드헤럴드라 사람도 있군요 제인, 샤론 이 사람은 투베드네 둘이 같이 있었고 다른 호수에 혼자씩 있었다 완다? 완다가 근데 너무 눈에 띄는데 이거 찍어놓을까요 일단? 어... 혹시 뭔가 찍어놔요. 의자 위에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일단은 여기 팩스에는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어... 종이컵... 맥심 야무지게 드셨고요. 여기 스위치 한번 켜겠습니다. 응급실인가 보네요? 응... 음, 응급실이 이쪽에 있어요. 어우... 맵이 너무 방대한데 이게 다 된다고? 화장실 볼까요 일단 이게 천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사할 때 기본 바로 이런 천장이나 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죠 공간에 대한 이해도 아아 <웃음> 아, 접지 않았습니다 예잘 살아있구요 어, 뭐야 이게 뭐러브레터가 있나 그런 건 없고요. 네. 이거는 네. 어우. 소변기 녹슨 거 보세요. 이거 음. 물대랑 그냥 어? 여기 다 막혀 있고. 아이거 아, 이건 켜진 거구나. 이게 누가 불을 켜놨어? 근데 전기가 들어오네. 여기는 아직도. 어우 야 이거 야무지게 무섭고요. 일단 미싱 이 아이, 에본것 같기도 하고 카페테리아랑 엘리베이터, 구급처치실, 진찰실, 로비. 근데 이것까지도 봐야 되나? 아, 아 뭐야 먹었네. 아하. 이거는 수리하는 것 같아요. 어, 수리하시는 분들 스콧 브룩스가 이 녀석 스콧 브룩스. 코 브록스 용의자가 기계 기술자였나봐요. 뭐 약간 수리해주신 분, 그 집에 공구가 좀 많겠죠. 그러면 네, 의심이 좀 되고요. 카페는 엔지 코트 야 돼. 코트 야 돼. 아, 뉴 랜드, 뉴 랜드가 어디지? 뉴 랜드가 어디에요? 올드 크릭타운에 있었다 그랬나 할까? 아닌데? 베인스크릭인데? 이게잘 모르겠네요, 예. 미싱. 유령, <웃음> 유령까지 나왔습니다. 아. 사람 죽으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몸에서 떨어지고. 자, 요게 조금 어려운데, 공량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 다음 페이지도 있어? 아하! 이거는 차가 잠겼을 때 대처법이군요. 음... 잘못 사용하면 잠금 로드 제거돼서? 아... 차가 안 잠기게 될 수도 있구나. 이거도 근데 중요한 내용일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는? 네, 이게 뭘까? 지금? 음... 조금 어렵네요 어. 이게 다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어 완다 완다 테일러 아까 여기저기 있던 사람 같던데 완다가 병실에 있던 환자 같던데요? 그죠? 제 기억에 환자였던 것 같고 어 이것도 소리가 안 나고 바로 열리네 진료기록실 저거는 못보나? 아 필요없는거구나 아니 얘네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하고 뭐하는거야 이날 이 당직 섰던 사람 누구야 이게 이이 이, 이 시민의식이 이게 음? 아주 뭔가 잘못돼 단단히 잘못되었다 예. 음좀 어렵긴 한데 일단 여기 쪽문인거 같고요 병원에서 아까 그냥 일반적으로는 접근이 안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웃음> 어 음... 여기는 뭐가 없나 음. 음, 아무것도 없네요. 네... 쓰레기통 어, 옆에. 여기 쓰레기통은 열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음, 일로 이렇게 못 넘어가는구나. 벤치 이런 거 없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 맵 구경을 한번씩 해주면서. 어, 날씨가 조금 미세먼지가 좀낀 날이네요, 오늘은. 음. 일단 병실로 한번 다시 올라가볼게요 네. 화단 주변에도 아까 조사를 했는데 요거는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이런데도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네요 어. 아니 있을 법한데 없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어 완전 자유 100%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거든요 이 게임이 네, 그만큼 서사를 또 엿볼 수가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아이템만 보죠? 완다... 만다... 저물 뭘... 진료기록실... 진료기록실 한번 가볼게요. 여기다, 진료기록실. 이거 왜안 열리지? Yes.